힘 이라도 m 미 k e me, out and make me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치져봐.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그떡 없어 우워, 쓰러지고.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졸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모진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곤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지에날 가두려 하지만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호른 뿐야나 말야야야 똑똑히 봐 우와 가을수록깨질수록더 깨질수록 세지고 강해지는 홀더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. Oh. 뿐인 나의 길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, 걸어가야 계속해서 우워.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